안녕하세요 하스폰입니다. 게임판마다 능력이 달라지는 카드가 있다? 신규 확장팩 스칼로메스 아카데미 출시 기념으로 받으실 수 있는 하수인 편입생 카드가 바로 그 카드인데요. 현재 하스스톤에 있는 25종류의 게임판에 따라 카드의 능력도 25가지로 달라집니다. 게임판의 확장팩 컨셉과 관련된 능력으로 정해지는 듯 하는데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마차가 있는 곳이 거집이요 그 마차가 있는 것이 거침이지 마차가 있는 것이 거침이지 마차가 있는 것이 거침이지요.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 마차가 있는 곳이 거집이지요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 마차가 있는 곳이 거침이지요. 마차가 있는 것이 거침이지요. 마차가 있는 것이 거침이지요. Jobs done. 마차가 있는 것이 거침이지요. 마차가 있는 것이, 거치이쥬 마차가 있는 것이, 거치비쥬. 마차가 있는 것이 꽃집이지요. 마차가 있는 것이 꽃집이지요. 전 온종일 낚시할 수 있습니다. 마차가 있는 a 이 a i 이 n i n g o 떠나볼까요? t c i b i c 이 o Yoynae Donaway Gayam. Matcha Gain n i 마차가 있는 것이 거침이지요. 여행을 떠나볼까요? 마차가 있는 것이 거침이지 마차가 있는 것이 거침이지요. 마차가 있는 곳이 거 집이지요. 여행을 떠나볼까요? 야! 마차가 있는 곳이 거 집이지요. 마차가 있는 곳이 거 집이지요.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으로볼수 없지만 이번 확장팩인 스칼로메스 아카데미 필드의 효과는 내 손에 이중직업 카드를 추가합니다 라고 합니다 접속만 하면 10월 21일까지 무료로 편입생 카드 2장이 제공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